자, 시청자 여러분, 업데이트된 브이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제작 시 그외 교환소에 있는 상점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원 난투전이 1주년을 맞이해서 잠시 임시로 변하게 됩니다. 기존에 세계 서버로 진행됐던 이 난투전이 1대1로 매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서버와 또 다른 한 서버, 두 개의 서버만 붙게 되는 매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이 기간 중에는 일부 서버만 1대1대1로 기존에 있던 난투전이랑 똑같이 된다고 하네요. 어, 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추후 안내로 바뀌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난투전은 1대1로 서버간에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새로운 별자리 페이지 다섯 번째가 생겼습니다. 어, 슬롯 한 개당 200만 골드가 들어가는 슬롯이네요. 오, 불두 개? 오! 뭐야? 아... 아이씨 불3개가좋았는데 아... 아쉽네요 불 3개 땅 2개가 나왔습니다 한번 세트 옵션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존과 똑같이 어, 기본적인 영웅 세트가 있고 3세트가 있습니다 어, 5세트나 뭐 이런건 추가된건 없네요 이렇게 똑같은 세트인가? 자 3불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3불에서는 공격 350, 치명 1350 CP 5퍼 5페이지에서는 어 똑같네요 아, 4페이지, 5페이지 옵션 똑같습니다. 이거 불3개 나온 김에 어, 3불 영웅 세트 한번 맞춰야겠네요. 자, 다음은 진리의 파편 제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에 세공소에 들어가시면은 혼자 룬 조각품 탭에서 이렇게 맨 밑에 내리시면은 진리의 파편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식이 생겼고요. 신비로운 파편 100개당 진리의 파편 1개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환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파란새우 상단에 이제 동료로 뽑을 수 있는 새로운 뽑기가 생겼고요. 노란고래 상단에서 새로운 희귀수집의 증표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간 구매 가능했던 축복받은 강화조문서 그리고 저조받은 강화조문서는 11월 24일까지만 판매를 하고요. 어 다음주 업데이트 때 요거 두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 계속 월간 구매로 놔둘 줄 알았는데 어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은 검은문화 상단에서 신규 상품 3개가 추가되고 기존 상품의 한개가 가격이 조정됩니다. 판매 종료 상품은 눈부신 망토 강화 주면서 눈부신 망토 저주 강화 주면서 눈부신 목걸이 상자 눈부신 귀걸이 상자 그리고 벨트 상자까지 이렇게 사라졌고요. 새롭게 추가된 거는 각성의 기원 선택 상자 자, 상자는 각각 한개씩 들어있습니다. 12개를 주니까 12개씩 나오는 건가? 아월 10개 구매니까 한 번에 120개까지 구매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은 영웅 봉인함 상자 그 다음에 영웅 장신구 상자. 장신구 상자에서는 브렐랑부터 지주판 중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영웅 수정 상자. 기존에 매주 5,000개에서 3,000개로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입보 상점, 일반 상점에서 재료 상점에 있던 탈색약. 제한 없이 무제한 구매가 가능했는데, 어, 일일 구매 20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탈색약은 의상실에 이렇게 염색한, 염색한 이 코스튬에 색깔을 빼는 작업입니다. 여기 염색돼 있죠? 여기 있는 색깔을 빼서 기본색으로 만들 때저탈색제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톤 총원 네임드 중에서 카디슈, 그리고 올핀, 자콘, 하디논, 그 다음에 하즈샤. 이렇게 해당 네임드에서 아티팩트 각성의 기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전투 지역 중에서 몹 리젠수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업데이트 전에는 여기서 놀수 없어서 어디 몹이 증가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어, 예상은 여기 첫 번째 지역, 여기가 생각보다 몹 리젠소가 엄청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마 요쪽 지역, 그리고 요쪽 지역들, 뭐,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이 지역을 지금 방금 저력 때문에, 어, 확인이 불가능하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제 1주년 기념 랩투력 버닝 이벤트 3탄이 추가됐는데, 지 보시는 거와 같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각 레벨별로 각 인석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캐릭터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부해도 똑같이 받고요 계정당 한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팽렉산드로의 1주년 핫타임 앤 선물 이렇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스타트하는데요 18일 수요일부터 이제 1주년 핫타임이 시작되고 접속 선물은 18일인 내일 낮 12시부터 이렇게 21일까지 접속할 때마다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자그외 기타 및 버그 수정 사항으로는 어, 점검 무부터는 이제 탈거 소환수 빠른 교체 최대 기수가 3개에서 5개로 수정되고요. 나이트의 평타 공격이 느려진 현상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급, 상급 영웅, 방어구, 성태상자에서 어, 6강 직후 수 신념의 갑옷지 포함된 현상이 수정되고요. 미톤 초원 지역 전용 수집 아이템인 문양의 아이콘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랜서의 클래스의 일부 설명이 수정됐습니다. 맹세 튜토리얼 지정시 맹세 에너지라고 되어있던 게 맹세로 그냥 표현되고요. 어, 스킬 부분에서는 폭우의 틈새 어, 추가 효과 교만에 대한 설명들이 바뀌었습니다. 어, 기존에 범위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쿨타임 표시 똑바로 돼 있었는데 어,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기존에 공격력 20% 증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15% 증가 그대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상계 상계 부분이 조금 충격적이네요. 5초간 치명타율 증가가, 어, 이 문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글로는 원래 적용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근데 범위기로 사용하신 분들은 범위로 적용됐다고 했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5초간 치명타 증가율이 이게 간접적인 하향 패치가 아닐까 좀 의심이스럽습니다. 길드 제작 추가에서 영지 쟁탈전 오류보상 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번에 정규 시즌 1주차에 소고점, 소거점 점령보상 누락을 이제 제작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해 배분할 수 있도록 추가된 그런 시스템이네요. 자 이렇게 이번주 11월 17일 업데이트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